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창고 개방 영상 1탄에 이어서 2탄입니다 이번 2탄에서는 그동안 모았던 지역 수집용 아이템들 이 전용이죠? 지역 수집 전용 이 아이템들을 한번 풀어서 얼마나 또 강화에 성공하게 되는지 확률 업된게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번에 이 개소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추적자의 수호인장 지금 45개 있죠? 전부 다 골드로만 모은 겁니다 이 일반 상점에서 주간 한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추적자의 수호인장 상자고요 주간 3개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총 45개 였으니까 약 15주 정도 모았던 상자네요. 과연 이 15주 동안 골드를 존버해서 얻은 이 수호인장 상자 과연 여기서 최소 7강 이상이 떠줄지 한번 또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수가 많은 이 수집 전용 문양이니까 일단 창고에서 문양 주문서를 좀 챙겨올게요. 파란 색깔 파란색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 수집에서 파란색이면은 위선이네요 와 수집상태 어마무시합니다 <웃음> 어마무시하게 안돼있어요 일단은 1강 2강부터 완성을 해야겠는데 그 다음에 환멸의 고원꺼도 있죠 여기 제가 지금 못가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강화할 때 아주 전투력을 많이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전투력 1825243 이거 저장을 해두고 한번 얼마를 챙길 수 있는지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대한 가방 비울 수 있을 만큼 제가 비워뒀긴 한데 200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바로? 아 일단 비어있던 영광짜리 여기서 몇 개가 수집으로 완성될지 이자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별로 1강씩 성경하면은 하나 빼야겠죠? 와 뭐야 이씨 절반이 날라갔는데 음. 1강에서 색깔별로 한개 빼주고그 다음 2강 야 잠깐만 음. 확률로 된거 no. 맞아? 아이 빨간거 끝났네? 자 일단 요만큼 수집을 해야겠죠? 아 좋습니다 2600개 자 이제 시작이니까 몇 개가 살아났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43개씩 돌리거든요 1강 갈때 거의 절반이 날라갑니다 자 3강 아까 뭐를 살려야 됐지 노란걸 좀 살려야 됐죠 아니구나 자 되는대로 넣고 3강 챙겼고 4강 4강 한 개? 5강 가나? 아 5강 못 가네요 야잠깐만 1강 할때마다 거의 절반씩 날라가는데? 오.. 그래도 4강짜리 살았어요 자 5강 가나? 아 오케이 한개만 한개 5강 갔구요 괜찮은데? 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6강 갈 때쯤이 문제죠 남은건 벌써 71개네요 200개 순상이네? 이거는 못가겠는데? 5강? 아.. 아 이게 미쳤니? 오강도 못 가니? 최소 5강까지는와 이거 수집 다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상. 와 아니 수집용 이거 템들 성유로 뱉다매. 아 오케이 딱오 오. 아아 노란 기술로 했구나. 아 이럴 수가. 아 이거 노랑이틀렸구나 완성 못하네 결국은 <웃음> 자 다음은 아까보다 좀 개수가 작습니다 80개구요 일단은 보라색 등급은 저는 지금 사냥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야영강짜리 어, 뭐야 언제 치웠지 금자 1강부터 자 44개 야 두배보다 조금 안됐긴 한데 성공 확률 저는 체감이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확률업 된거 맞아? 드랍도 힘든데, 확률업이 전혀 안 됐는데, 광화 확률업이... 자, 노랑색... 아, 또 색깔 균장이안 맞네... 자, 사강몇 개... 와, 한 개... 자, 노랑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노랑색, 노랑색이 광화로 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아 벌써 2강? 아... 자 3강까지 왔어요 아 오케이 아 이거는 상강이 끝이겠네 상강이 끝이네 어 4강 5강 와 미쳤다 이것도한 몇백개 있어야겠네 안되네 일단은 강화 한번 누를때마다 절반씩 날아가거든요 저번 패치 전이랑 전혀 체감이 안됩니다 <웃음> 자 마지막 수집령 지역 수정상자 각각 70개 50개로 들어있구요 요거는 수정이기 때문에 기본 7강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와딱 절반 1강에 딱 절반 어? 가나요? 가나요? 아불 불은 불은 하필이면은 수집 다 된게 7강 같네요 아... 기속이라서 잘 터지는건가? 와 진짜 누를 때마다 절반씩 날라간다 이거 뭐야 타노스야? 뭐 7강은 개뿔 뭐 하나 완성되는게 하나도 없네 이거는? 자6 no. 아이 또 불이잖아 아이 참자 초록색 끝났습니다 다음 파란색 아니네 6개 나왔네 아까 상자 분명 17개였는데? 17개 다안 일렸지? 아... 이거는 그냥 주문서를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자, 파란색 등급 오! 파란 등급은 제가 좀 수집이 열심히 되어있네요 아, 맞아 맞아. 이벤트로 7강짜리가 나와가지고 맞아 맞아. 채운 기억이 됐다 아, 이건 8강 무리인데 차라리 저기서 7강 떠서 이거 채우는 게 낫겠다 어..문제는 초록색깔 돌풍을 못채운다는 단점이 있네요 역시 이것도 누를때마다 두배씩 날라갑니다 오케이 오오 오, 두개? 과연 완성되는거는? 네 한개 ㅎ ㅎ 팔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팔팔 팔팔팔팔팔팔 아니 아또 불팔이었어? 아자 자 그러면 개수 적은거 개수 적은거 여기 8강 요것도 잘하면 완성할 수는 있겠는데 와 이거 어렵다 8강을 띄워 되니까 그렇지 이대로 가자 이대로 8강까지 가자 다음 6아 이거 왜 혼자 올라가니 어 7강 나왔습니다 7강 넣을 수 있는게 없네요 바로 8 그렇지 야 이거 파란색이 잘 뜬다 오오 오. 어, 당연히, 당연히, 높은 거, 높은 거 먼저 해야지, 높은 거 먼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남은 게, 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라색 8강! 아, 여기서 다 터지면 어떡해. 오, 어? 불도6 같습니다. 7, 8,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흐릅니다, 흐릅니다. 구강 가자! 아, 아 이걸 구강을안 가네. 여기 왜? 여기 네,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끝인가? 완벽하게 끝났고요. 다 보라색 등급. 일단 수정 쪽에서는 좀 완성이 힘듭니다. 확실히 공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등급 오를수록 광화 확률이 배로 떨어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오 7까지 왔네? 자 8. 아 이거 8다 붙었으면 인정인데 아, 아 이게 이게 한개밖에 안가네. 아 오6 어, 7 아... 7 한개 8아 8은 못갔네요 자 다음 뭔가 불이 좀 강하가 잘 붙는다 오케이 어둠 6 7 가자 7 오케이 7 왔고 7 있나? 없고 8 8아좀 8강 가자 자, 빠르게 날라가죠 6강 7 못 가구요. 자, 이거의 마지막이네요. 헉, 무슨, 씨. 3강에서, 아. 자, 결과, 완성된 거는 열심히 수정 주문서만 날린 것 같습니다. 조각도 7강까지는 다 해가지고, 여기도 8강을 노려야 됩니다. 어, 딱 50개네. 누를때마다 무슨 씨.. 계속 절반씩 날아가냐? 와.. 야 확실히 등급 높은게 안 붙는다 와.. 이거 5강도 힘들었네? 왜 자꾸 강화 하나가 남냐? 왜 최대.. 한 번에 강화되는게 49개야? 6.. 아.. 6으로 못갔어 와.. 뭐 되는게 하나도 없네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강 아, 다음 7강7강 7강. 오케이, 7. 7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일단 완성되는 거 있어, 완성되는 거. 자, 명중 맞기 치명타 무게. 아, 저 지금 명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명중으로 가겠습니다. 아 일단 오케이, 수집 한개 완성. 와, 거의 몇 개만에 지금 붙은 거지 이게? 진짜 이거 직접 하려고 하기에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네? 진짜 거래소에서 잼 주고 사는 게 낫겠다. 야, 이거 가방 없다. 우광? 에, 없죠. 가방 없죠. 아, 조각품까지 싹다 썼습니다.